내가 이제 수업할 때 원래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주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 원래 안 해주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 이유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마 공부해서 티가 안 나지 지금 그 생각 많이 하지 않아? 아씨 내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이게 뭐 뭐가 되겠어 되더라 돼요. 그거 이게, 이게 아마 너네 게임하는 거랑 달라서 힘들 거야. 게임하면 뭔가 능력치가 머리 떠 있는데 이거 매일매일 뭐 문제를 풀어도 아무것도 효과 없어그왜 그런지 알아? 너 아직 부족해서 그래. 부족해서 본인의 실력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어느 정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유는 넌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방법은 뭘까? 더 하면 되지 않아. 나의 결론은 일단은 그냥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거든요. 너네가 앞서가지 못하는 이유. 너네 자꾸 스탠다드를 높여야 돼요. b 주변 애들 보면서 스탠다 n d i n g at the same time. I didn't put on 쟤는 e 정도 m e time. I 도 i d n t put on the same time. I didn't put on t h 지 same time. I didn't put on the same time. I didn't put on t h 해야 돼 m 열심히 해야지 뭐가 대일똥말똥이야 모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그냥 이제 몸만 힘들면 뭔가 대인주 한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 원래 공부의 기본 네가 모르는 걸7해야 되고 나머지는 삼으로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네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고, 맨날 플래너에 색칠만 하고 있고 되게 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모르면 알아야지 네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많이 나오면 알수 다행이라는 생각 하셔야 돼그 기본 태도 아니겠어? 후회는 당연한 거야 아쉽다고 물론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살면서 모든 초이스는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거든 당장 나만 해도 어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수십 가지를 하고 있으나 그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잖아 그냥 제일 좋은 선택을할땐 가는 것뿐 아니겠어?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하루하루 후회를 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하기 싫지? 하기 싫죠 당연히 하기 싫지 나? 지금 하고 싶겠니? 근데 할당량은 채워야 되거 아니야 똑같아 너네랑 똑같아 학원에 지쳐서 학원에 치여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가서 <웃음> 공부 다시 하고 내일 내일은 또 내일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 각자의 역할 그치 내가 뭐라고 무슨 나와가지고 야 앞으로 이렇게 안될 수도 있잖아 그치 않아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냥 이제 나도 불안한 시대고 너도 불안한 시대니까 일단 아닥 하고 우리 할 일이 열심히 하자 그냥 그게 더 낫지 않나 그치 않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당연해서 가끔 있고 살다가. 한 번씩 들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뼈 때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우진 선생님의 뼈 때리는 어록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어록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